그렇군요 아 아니 물통이 <웃음> 그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떡하니 있는데 그걸 왜 치고 가? 아저기 일부러야 저거 죽일거야 내가 아니 욕설이 나왔어 너같으면 참깨냐 음, 자 해볼게임은 비세라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이신 하우카우를모셔왔어요 안녕하세요 하우카우씨와나보와현보다 현란한 현람한음봤처정 봤어 정한분이한오이야오늘마창작서당지서온지장히스페히한페셜한맵제니아아 스탑오프라는 맵을 같이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야 우주야 우주 여기봐봐 와 수식이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하는 말이 수식이야? <웃음> 맵 열심히 만드셨는데 좀 밖에도 좀 보고 그래요 <웃음> 이로와서아아 아, 이거 어. 아 뭐야 아까 경치 좀 봐봐 여기 우주야 굉장히 신기하죠? 뭐야 이거 여자 화장실이에요 여기? 아니요 여자 기숙사예요 여기가 아 이거 여자 화장실이란 표시 아닌가 이거? 저도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와 봤는데 침실이잖아요 보세요 아, 기숙사 아그 아, 여기서 그냥 쉬하면 알아서 흡수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미쳤어요? <웃음> <웃음> 아자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정말 하옥하옥시 같네 일로 와봐요 여기 남자 기숙사 이건 남자 화장실이구나 화장실 아니고 기숙사자 <웃음> 남자 기숙사 공개합니다 <웃음> 와~~~~~ 여기 완전 음... <웃음> 세기만인데 이거 이 정도면은? 아, 어차피 이거잘 꾸며져 있어서 다 부숴봤을 거예요 아마 맞아 <웃음> 뭘로 좀안해 어? 뭐야 아 내가 들고 있는거구나? 본인이 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주 신났어요 그렇게 막 하지 마세요 피묻어요 영역 표시~~ 아. 아, 진짜. 오늘 합방 진짜 <웃음> 무섭다 무서워 <웃음> 자 이제 다른 동네도 아, 가봅시다 여기가 이제 숙소로 목도를 아, 예. 쭉 따라서 가자 나의 미미짱 미미짱은 또 어디서 찾았어 여기있어요 인사하세요 아 안녕 미미야 여기가 기숙사 식당 냉장고 안 열려 미친 아 우리 미미짱 냉동보관해야 하는데 뭐 녹아요? 부패에요? 아예좀 아,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어, <웃음> 어 빨딱 쏘 더러워 빨리 내려놔 이거 문열수 있거든요 오 여기가 이제 창고 아 이거 기억난다 여기서 물 꺼낸 그거 아닌가요? 오! 그래도 한번 해본적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먹으은좀 네. 빨리 하겠네 다행이다 네 미미짱 여기서 쉬고 있어 아니야 미미짱 보내줄 곳이 있어요 미미짱이랑 같이 꼭 가셔야 될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방인데 예 네. 들어가봐요 왜 다이렉트로 저 우주공간이 보이는 거죠? 아 괜찮아요 여기 우주 밖으로 나가는 곳이 시는 빨라가지고 <웃음> 아시카했네아 아, 아, 아, 들어가 봐 미미랑 좋은데 아, 보내줄게 아이고 돈 주고도 아이. 못할 경험해준다니까 을우주여행이 <웃음> 전주... 우주여행 안 주고 아우 주여행이요아유야 어. 미미 짝 나랑 같이 가짱 아, 미미 짝 나랑 같이 어! 자잘 갔다 와요 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 야 부활은 왜 이렇게 멀리서 되냐 아 뭐야 새로운 비비짱 또 들고 왔어 아이 이 친구는 비비짱이에요 비비짱이야? 아 내가 오해했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망의 남자 샤워실 아 여기 알아요 락커룸이 어, 제왕 해가지고 이거 뭐지? 알아서는 안될것 같은 거라서 일단 넘어갑시다 자 이제 처음부터 청소를 해봅시다 비세라 일반적인 곳에서는 소각로로 물건들을 다 태우지만 여기에서는 네. 우주로 그냥 방출시키고 있어요 <웃음> 여기에 쓰레기를 딱 갖다가 집어 던져요. 미안하다. 어! 어! 어! 뒤져, <웃음> 니! 어, 아, 안에서도 <웃음> 열수 있거든? 아, 돼, 조심해라. <웃음> <웃음> 형 당황했다. 아, 야, 안쪽에서도 열리는구나. 아저씨, 일로 와봐요. 이 위에 버튼 눌러봐. 아래 버튼이고. 아! 자, 밖에 봐봐요. 오. 오. 야, 다 날아가네, 그냥. 아, 시원하다. 어, 이건 뭐죠? 아, 그거는 레이저 이건 어디다 쓰는 거죠? 용접할 때 쓰는 건데, 나한테 레이저질 좀 하지 말아봐. <웃음> 여기 어이... 외계 생명체 같이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태울 수 있어요. 태울 아, 수 이거 태운 데쓴 거구나. 불난다, 불난다, 불난다, 불난다! 그만! 와, 그만! 아, 화면이다! 호호 난 몰라, 이제. 알아서 잘 사시고요. <웃음> 남자 기숙사가 완전 세기말이 됐는데요? 원래부터 세기말이었는데더세기말이 됐네. <웃음> 아 언제 다쳐 치워 마, 마, 근데 저하우카루씨한테 네. 궁금한거 되게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되게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어, 첫, 첫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저희가 궁금한게 뭐죠? 왜 그렇게 살아요? <웃음> <웃음> <웃음> 장난이고 일단 가볍게 나이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나이 공개하셨어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이 얘기해 버려서 공개가 됐어요 55년생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물통이 그 이렇게 잘 보이는 <웃음> 곳에 떡하니 있는데 그걸 왜 치고 가? 아, 저기 일부러야, 저거 죽일 거야, 내가 아니, 욕설이 나왔어 너 같은 참겠냐? 플레이님은 어, 뭐, 뭐라고 해야지? 연, 연세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웃음> 아, 나 젊거든? 아, 춘추? 춘추는 <웃음> 아버지 버린 분한테 하는 거고. 나이가 그래서 서른 넷이라고요? 아니, 스물 넷이요. 아, 서른 넷. 아니, 스물 넷이라니까. <웃음> 아니, 스물 넷일 리가 없잖아요. <웃음> 아, 왜 스물 넷일 리가 없어. 나도 스물 네살 때가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치겠다, 그거구나. 그, 와, 어? 그걸 또 치고 가네. 어, 진짜 <웃음> 대단하다, 델. 아니, 이거 나 노래기 아닌데, 이거? 고의성이 다분하죠? 고의성이 잘 몰랐어요. 역시, 어? 야! 와, 네? 이건 진짜 100%다, 더 다시. 놀러와. 놀러, 맞아! 죽어! 죽어! 아, 죽어! 아, 아! 아 왜, 맨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훨씬 더러워져 있는 거지? 이상하네. 아, 이게 막 그렇게 더러운 편은 아닌데.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제 뭐하냐? 호호! 버리네 이거 어? 오줄락도산틱도 <웃음> <웃음> <웃음> <우즐라코 사틱트> 드링! <웃음> 아! <웃음> 장난칠 때마다 한 번씩 뒤지는 거야 알겠어? 빨리 와서 청소해 이야. <웃음> 으이야. 근데 하우카 하우시는 무슨 방송인 이요 원래는 저 오버워치 했었는데 오버워치가 그런 상황이 돼서 마크를 했는데 마크가 또잘 돼가지고 최근에 음. 마크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뭐야 이거 더 이상 안된는데요아 이거 더러워졌잖아 그만 <웃음> 바로 아! 나안 해. 아죄송아니다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어. 습관적으로 우클릭 누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쳐다 안 해. 지원자 방송하든지 말든지. <웃음> 아 미안합니다. 우클릭 누르가 진짜 실수였어요. 이때까진 다 고의였고? 아 그거 빼고는 다 아. 고의였고?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알 아! 아! 아! 아! 청소하자. <웃음> 근데 오버워치 이번에 2 나왔잖아요. 어때요? 해보니까. 네, 네. 그냥 오버워치던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와. 아, 나 하오카오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거 보니까 되게 이질감 느껴. 그냥 다시 어질러 빌래요? 알았어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웃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웃음> 아니, 왜요? 은근 슬쩍 내가 트어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야, 컨텐츠 충분히 뽑아서 이제 청소하자, 제발. 그래서 요즘은 뭐하고 살아요? 아하, <웃음> 진짜 왜 갑자기 아픈 척 해? <웃음> 시청자한테 쳐봐주면서 살고 있어요. <웃음> 왜 그렇게 살아? <웃음> 아니 근데 그냥 때리는 거면 내가 화라도면 되겠는데 지폐로 봐. 싸대기 때리니까. 저도 좀 때려주세요. <웃음> <웃음> 저 맞을 줄이 다, <웃음> 다 되어있거든요. <웃음> 와. 여러분 많은 관심과 철퇴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신나게 쳐았다가방조하고막 그랬거든요 와 보람찾겠다 네 이게 좀 많이 천박하다 해야하다 사람들이 시청자가 저급하다고요네 많이 저급해요 아 근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돼요? 지금 듣고 있는 시청자들 다 있을텐데 아니 근데 어차피 그 시청자들도 맨날 나보고 저급하다 하는데 뭐 아니. 나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수구청이란말 알아요? 아니 맨날 그 지들이 이상한 거를 나한테 자꾸 책임 전가를 하니까 이게 약 그.. 순서가 바뀌었어 일의 순서가 뭐죠? 봐봐 지금 저급한 짓을 하고 있잖아 네가 <웃음> 방송 화면부터가 저급하네. <웃음> 아니 어떻게 흔들면 그렇게 살찌게 찰싹찰싹 거리고 있어? <웃음> 아니 그냥 어? 지 혼자서 이러고 있네 이거. 하우카우시 손에 들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모든 게다 저속해지는. 어? 아우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돼. 아 가자 미미짱. 아 미미짱 이러지 말고. 아 어쩌다 저렇게 사람이 망가진 거야? 요즘도 마크 해요? 맨날 하고 있어요. 주로 무선 컨텐츠를 하는데요. 그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스트리머들한테 또 소개시켜주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죠. 너 진짜 양심은 있냐? 에? 아 예? <웃음> 멋진 작품? 아니 멋진 작품이죠. 아니 플레임님 보셨어요? 봤죠. 응. 영상에 응. 많이 있더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거 일단 보고 나서 판단해 보시죠. 플레임님도 다음에 오세요. 와나 그거 못 올려 유튜브에. 오세요. 아 일단 그래 가긴 갈게 아저개 불안한데 <웃음> 아 괜찮아 별거 없어요 일단 봐야 봐야 네. 욕을 더할수 네.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더러워 덜어요. 아 드럭 진짜 뭐야 서거리생각나게 아우 시끄러워 아니 근데 마크로 열심히 만든 그벌 작품들 유튜브에 올리면 안 걸려요? 취미를 되게 많이 하죠 걸릴 것 같다 좀 위험할 것 같다 하면 다 가려놓고 업로드를 하니까 모자이크를 되게 많이 해요 본인도 아는 거네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몰라서 그냥 TV방송에서 담배까지 다 모자이크 한 것처럼 그냥 알아서 조심한 거죠 아이고 걱정이다 걱정이야 플레인님, 근데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오늘따라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 진짜 너무 피곤해요. 누구 때문인지는 말안 하겠는데. 아, 진짜 너무 피곤해. 이렇게 진빠지게 만드는 게스트는 처음이야. 여러모로 맞아, 역대 아. 기록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어. 하우카우씨. 어, 왜요? 어. 술 처먹었니? 왜 저래? <웃음> 아, 왜 옮기질 못해? 나봐 아, 제가 할게요. 와! 내가 하는 게백만배 편해. 제가 한다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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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성 있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놨는데 저한테 물을 엄청 먹이고 탄생한 딸들인 거죠 그거 의뢰할 때 괜찮았어요? 비즈니스다 라고 마음속으로 한 100번은 되내고 하죠 역시 당당해 하옥하옥 멋있는 남자야 아니요 저 쪽팔려 뒤질 것 같아요 <웃음> 좀 앞에 좀 보고 난 빨리 가 여기 어? 일방통행인 거 몰라요? 여기가 일방통행이 큰일나잖아 빨리 가 진입차량 우선인 거 몰라? 아, 알았어 내가 미안해 아 빨리 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빨리 가 <웃음> 아, 진짜 저런 걸로 협박하고 내가 진짜 더러워서 살겠냐? 어어 어, 쏟는다 어 쏟는다 시프트 누르고 가시면 은 천천히 갈수 있거든요? 그럼 왜 이제 알려줘요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뭐요? 아 미안해 나 진짜 진짜 미안해 아 내가 왜안 가르쳐줬지?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아무튼 조심해주세요 말싸움을 하면 안돼 지는 건 항상 나니까 항상 겸손하게 아 진짜 역대급으로 힘든 합방 어휴 피곤해라 안 그래도 잠을 못 자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카우카우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진짜 박객박스 회수하라고요? 아, 아, 아 뭐야 박스 언제 버렸어? 아니 통은 왜 갖고 와? 통 분리수거하라니까? 아 도치 빠르구만 아이 그냥 좀 넘어가지 뭐지 저 자식? 개념을 국밥에 꼴로 말아먹었다가 다시 토했나 왜 저래 내가 아무래도 여길 퇴근하려면 저 사람이 머리를 이걸로 내리쳐야겠어 하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아아아아 아! 아씨 안 죽었네 아이엠 맘맘 하우카운 씨는 누구랑 합방 제일 많이 했어요? 개모임이라고 이제 몇명 있는데 거기랑 많이 한거 같아요 평소에는 주로 뭐 해요? 평소에는 이제 방송할 때는 마크나 노가리 까고 방송 안할 때는 그냥 편집하죠. 아 편집을 본인이 하는구나. 제가 담당하는 것도 있고 편집자들이 담당하는 것도 있고. 우리 하우카우시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여러분. 구독자 줄고 있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구독자수가 줄고 <웃음> 있다고? 원래 부계정에 하던 게 본계정으로 넘어가가지고 마크를 안 하던 채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해가지고 이제 구독 취소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본계정은 민편집을 더 많이 보는 식이어서 부계정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진짜 뜬금없이 재사용 컨텐츠라고 수익창출 정지 먹으려가지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되게 억울하겠다 그래도 뭐 방송은 안 망했으니까 그치 우리에게 룰렛이 있잖아 에 <웃음> 오줌 만좀 많이 싸면 되겠지 뭐 <웃음> 근데 그래서 렌터는 어디다 쓰는 용도예요그 어두운 곳 밝히는 용도죠 아, 그냥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 응. 아 뭐야 아, 어.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 스텔스를 안 갖더라고. <웃음> 해탈하셨군요. 물통 좀 들고 와요. 올때 아, 물통이요. 금방 갑니다. 물통 하나 더 갖고 와요. 물통 여기 있는데요. 하나 더 갖고 갈게요. 너무 더러워서... 어. 아,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네. 왜 굳이 막 비벼서 밀어 아니 안 밀었어요 아니 이게 물리엔진 이상한 거 어떡해 뭐야 심지어 쏟고 온 거야? 진짜 쓰레기구나 너 아니 아니에요 내가 아, 어쩌자고 이 인간이랑 같이 합방을 하자고 제의했지? 플레이밍도 은근슬쩍 저의 매력에 빠진 게 아닐까요? 어 아, 지랄! 죽일 거야 진짜 <웃음> 하카순이라고 아냐고요? 하카순이 뭐예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우카우 씨는 본캐가 여자잖아요 네? 아니에요? 아닌데요? 왜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저 남자예요! 여캐가 더 유명하잖아 아니 그냥 방송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근데 이거 시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왈도꾼 때문에 아 모든 화제의 중심 말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 빨리 상세하게 얘기해봐. 예전에 저 타르코프란 총 게임 할때 자기 좀어 심기 불편하게 했다고 갑자기 썸네일을 파우카우 역해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길래 어그로 좀잘 끌리라고 그냥 역해로 하라고 했다가 반응이 생각보다 더 좋아서. <웃음> <웃음> 아 이거 왜 이렇게 그을린데가 많지 여기? 아 누가 여기서 불장난했었어? 야 저거 병 아니에요? 병? 왜 그렇게 됐을까? 다시 보기 보여줘? 인간 어디 갔어 또?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마 불안해 죽겠어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말라니 오우야 연뮤하고 있네 진짜 <웃음> 자꾸 험한 소리 나오게 할래? 레이 t e 아 즐겁다 청소 뭐하냐 미친놈아 영화 명장면을 재현해봤어요 <웃음> 무슨 영화를 봤길래 옥상에 타을 칠하는 거그 장면을 좀 하고 있었어 아진 이렇게 하기도 힘들겠다 아 아까운데 이거 많이도 칠해놨네 진짜 와나 게스트한테 이렇게 험한말 나온 거 처음이야 역대급이야 <웃음> 열심히 하면 언젠간 끝이 나겠지 그쵸 니가 할 말이야? 그쵸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진짜 아이 스플래툰이라니 <웃음> 아유 아우 야 그래도 깨끗해졌네요 많이 당신이랑 청소 안 했으면 진작에 다 깨끗해졌을 것들이야 그래도 거의 다 됐죠? 뭐 그런 거 같긴 하네요. 어떻게 끝났는지 아, 정말 다... 놀라울 정도기는 한데, 하다 보니까 되네 역시 인간은 참 대단해. 내가 아, 어? 대단해. 내가 헐리, 뭐 하세요? 더러운 거 찾고 있었어요. 뭐 더러워요? 아직 엄청 더럽죠. 이,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고, 이제 본편, 본편이 이제 적이 나오나요? 더러운 걸 찾아야죠. 눈에 안 보이는 더러운 걸. <웃음> 적이 나오냐는 질문에 시청자 한 분이 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웃음> <웃음> 그치. 시작부터 늘내 옆에 함께 있었지. 내가 진짜 최악의 게스트 중에 최홍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걔 천사야, 천사. 진정한 악마끼는 내 눈앞에 있거든. 가자. <웃음> 아니, 무슨 라푼젤이야? 아니, 라푼젤이 아니라 현젤과 그레텔이야? 쓰레기를 다길 가는 곳마다 흩뿌리고 가. 풀리 길리지 말라고. 아우 진짜 말이나 안하면하오카우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착하지만 사람을 환하게참잘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나쁜 인간인 거야! 에? 누가 그런 소리예요? 제가 얼마 착한데 진짜 양심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안 미안해요 양심한테 이번에 100% 못 찍으면은 하오카우씨랑 합방 또 하냐고요? 진짜 제정신이세요? 다쓰면는안할 거예요 어우 나 오늘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더니 지금 머리가 띵해 에? 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질렀대? 이제 대구해주기도 힘들다 음다 <웃음> 음, 됐나? 오케이 이쪽은 다 정리됐고 여기도 이제 청소해야지 아우 내 마음이 깨끗해진 느낌이네 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구나 예? 뭐라고요? 아니 여기요 이 장소 아 그쵸?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방출하면서 물 다시 엎어져가지고 더러워질 텐데 형! 형! 형! 아 형! <목소리> 아이쒸! <목소리> 여기는 제가 치울게요 믿고 맡겨주세요 아 힘들어 근데 이거 물이 다 저런 식으로 되면은 어떻게 치워 이걸?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내가 방법을 알아 문 닫지마 3 이... 아하 비키지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나이몇 년이나 많은 아저씨 괴롭히니까 재밌어? 음 이제, 음... 이제 보내면 되겠죠?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두 번이라기 싫으니까 그걸 흘리고 아저기 <웃음> 흘리고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닦고 됐다 나가자 아옥 됐다. 아, 진짜 끝났다. <웃음> 와, 끝났다. 와, 이게 <웃음> 끝이 나네? 난 정말 대단해. 야, 쟤, 우리 진짜 청소 완전 고인물이네요. <웃음> 그래요. 아, 정말. 그렇네요, 정말. 어? 뭐야, 아직 안 끝나. 이 안에 뭐 들었어? 어. 아, 이거 책임지고 버리고 와요. 아, 저 인간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헨젤가 그릇을 찍고 있네, 저 인간. 와 드디어 완벽하게 음, 깨끗하게 나이스 와 끝났다 야 빨리 퇴근해 꺼져 꺼져 이고 <웃음> 진짜 와 만나서 더럽고 야, 다시 만나지 말자 와 진짜 우리 호흡이 너무 좋았네 닥쳐 <웃음> 이스압셔아 빨리 꺼져 와딱 100%야 딱 다행이다 와아 엄마 아유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와저 혼자 사인분한 느낌이에요 에? 요가 마이너스 3인분. 고생하셨습니다. 하이파이브. 아. 자, 그... 자, 빨리 꺼져. 아. 꺼져! <웃음> 빨리 나가 아, 왜, 왜? 아니, 난 플레임님이랑 방송 더 하고 싶은데. 어, 그건 니네 생각이고 빨리 나가 <웃음> 아니, 왜, 게스트, 막, 쫓아내요. 게스트기는 했니, 너? <웃음> 아니, 우리, 그래도, 거의, 처음엔, 이 바로, 욕방으시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한 게 누구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메인 화면으로 나갑시다. 자, 오늘 나가요. 수고했어요. 아. 자 이렇게 하우카우 씨와 같이 플레이해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이었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힘들었어요 원래 보통은 게스트분들한테 이제 소감을 물어보는데 그딴 거 필요 없고 빨리 끝냅시다 아왜 이렇게 소감 좀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뭔데? 빨리 얘기해 봐. 별로 안 궁금하지만 빨리 얘기해. 얘기해야 끝내지. 블레이드랑 청소 같이 할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고요. 되게 오붓한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아 컨셉 확실하네 진짜. 네. <웃음> <웃음> 아니 컨셉이라니 네, 들어가요. 저도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네.